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통 인연이라고 하면 어떤 두 상대방이 만나는 것과 이별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은 조금 다릅니다. 인연이란 인연생기, 인과연에 의지하여 생겨남을 줄인 말입니다. 이때의 인연이라는 것은 곤연기와 같은 말입니다. 인연에서 인이란 직접적이고 내적인 원인이고 연이란 간접적이고 외적인 조건입니다. 즉 내적 원인인 인과 외적 조건인 연이 동시에 작용하여 모든 것이 일어난다는 관점이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법이고 연기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연법을 인과법이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고대 인도에서는 불교 이외에도 여러 인과법에 관한 이론들이 있었기 때문에 불교의 인연법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과법과 같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불교의 인연법은 어떤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원인이 존재해야만 그에 따른 결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대에 고대 인도에서는 창조주인 신과 같은 초월적 존재나 원자와 같은 물질운동이 원인이 되어 세상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인간 세상의 괴로움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팽배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결정론적 세계관으로 기결되어 사람들이 현재의 삶에서 어떤 실천을 해야 할지에 대해 아무런 해답을 줄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당대 유신론의 창조주 신개념이나 유물론의 원자 같은 고유하고 영원한 실체 개념을 원인으로 삼아서는 인생의 괴로움을 완벽하게 규명할 수 없다고 단언하였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의 실상과 그것의 다양한 내적 원인과 외적 조건들을 잘 파악함으로써 괴로움에서 해탈하여 진여 의 세계에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중생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신이나 물질과 같은 형이상학적이고 단순한 원인으로 인하여 생겨난 결과가 아니라 현상계의 무수한 사연들이 결합한 산물이라고 파악합니다. 이런 이유로 연기법은 원인과 결과가 단순하게 설명되는 선형적 인가론이 아니라 중생의 다양한 업력이라는 원인과 여러 변수 조건들이 결합해서 현실을 조성한다는 비선형적 인가론이라고도 합니다.